둘째? 둘째? <웃음> This year? 이번에? 안돼 이번에 뭐 시간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오 있다 우리 동이 들으면 삐진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도시 너무 탑탑해서 시원한 공기 마시러 와우 종사 왔습니다. 사실 와우 종사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음신했을 때 사실 동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여기 왔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을 위해서 이제 동이 데리고 와우 종사로 다시 왔어요. 보경해 보고 응. 친구 소개도 하고 죽지 말자. <웃음> 너무 더웠어. <웃음> 어, 같이 재미있게 보경해 보자. 네, 가자. 고고! go. 가자, 가자, 가자. 응? 네, 그때처럼 추워. 동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도 잘 구경하기 위해서. 더위 먹지 말고. <목소리>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대공이 완전 욕심쟁이네. 유튜브 10만 명 구독자. 완전 완전 욕심쟁이인데. 둘째? 둘째? This year? 이번에 안 돼. 이번에 뭐 시간이 없어요. <웃음> 우리 동이 들으면 삐진다. 부탁합니다. 민가족, 민준호 오빠. 아빠. 빨리 빨리 빨리. 갔어 갔어. 벌레도 여보 보고 놀래서 갔어. <웃음> 우리 애기 날 때마다 여기 오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음식하면 여기 와서 아. 다음날 <웃음> 기대하고 <웃음>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뭘 그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원하는 거 바로 이루었잖아 딸 <웃음> 역시 우딸 조심해. 갑자기 너무 유튜브가 어덜트 됐잖아. 뭐 어, 어덜트 시즌도 행복이지. 행복이지. <웃음> 행복이지. 아, 그 가자. 친구는 이토리아뭘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뭘 썼어요? 핸드폰 조심. 해부드한운 아기. 어. 역시. 여기 조심해야돼요 여기는 말하면 다음날 바로 <웃음> it happened 비카도 <웃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비닐이 없어서 잘 오고 싶니다 건강한 애기를 낳길 바랍니다 건강한 애기를 낳길 바랍니다 오케이. <웃음> 이해 예, 뜨신 모든 사람들 소원이 이루지길 바랍니다. 이카 가족무신 <웃음> 만약에 아기 낳고 아기 옷 어, 뭔가 입어? 빠지면 어. 아니면 만약에 뭐 단추 어. 아니면 리본 같은 거 빠지면 이거 놓고 주면 그 사람 아기 낳았다고 나 알고라고 생각해. 임신할 거라고? 아니면 애기 나올 거라고? 애기 나올 응. 거라고. 그러니까 임신할 거라고? 어, 임신했어. 아기 나올 거. 동이 yeah, 옷, 동이 빨리 단추 뜯어. 동이 버튼 뜯어. 알았어. 동이 기적이라도. It <웃음> has to be accident, not on purpose. 액시던트하게 연기 못해? <웃음> 알았어. <나 응>. 노력했을게. <웃음> 친구를 위해서 진짜 따름니 알았어. <웃음> 이제 그때 내가 소원 비웠을 때처럼 <미나> 꿀냄새 진짜 향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하늘, 큰일에서 되게 시원하고 햇빛이 서 진짜 지옥이다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잘 있었어? 광고 마지막으로 광고 끼면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어? 네이그거아 봐. 아니야, 냄새 확 올라왔어. 아니야, 아니, 그치? 광고 냄새지. <웃음> <웃음> 향기야, 향기. 아니, 야 <웃음> 향기 아니, <아닌데>? 데니명니아는데 <수명이 웃음> 이번에는? 아니, 야나동니 아니, 아니, 아니, 있어. 동희야, 여기 아 아니, 아니, 아니, 니까니 아니, 아니, 아아봤아고알아봤지니 아니, 지 여기 벌써 와본 적이 있어서 분이 더 좋아 잠도 잘 자고 지금 잘 놀고 좋지 이직 동이 진짜 딱태상에 나오기 하루 전에 여기 왔는데 그래 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이제 동생 오면 또 오는 거야 여기 오늘은 이만 가자 더우니까 안녕 안녕 발라 <웃음>